자, 저는 네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브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까운 거리는 괜찮지만 조금 먼 거리를 운전할 때는 외투를 벗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정장이나 자켓처럼 구김이잘 생기는 옷은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놓기가 불편한데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의 뒷자리에 천정 양쪽 손잡이 안쪽에는 옷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후크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옷걸이 후크의 잘못된 사용방법 때문에 안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고 또제네시스 차량에는 세련되고 고급지게 보이는 순종 옷걸이 우리 후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차에도좀더 세련되게 보이게 순정 옷걸이 후크를 장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작업이라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대부분 자동차에 뒷좌석 천정의 손잡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지 보통은 옷이 구겨질까 봐 이렇게 옷걸이에 옷을 걸고 후크에 옷걸이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야. 이 후크의 적절한 사용 방법은 옷 안에 있는 상표로아벨이나 행거 루프를 이용해서 후크에 걸어놓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 이유는 측면 추돌이나 차량이 전복이 될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커튼 에어백이 작동이 되는데 이때 만약 옷걸이가 걸려있는 경우라면 에어백이 펼쳐져 전개되는 것이 방해 가 되고 또 옷걸이는 오히려 탑승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매뉴얼을 보면 옷걸이나 단단한 물건 같은 것을 걸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조금은 고급지고 세련되게 보이는 옷걸이 후크를 장착해 볼게. 바로 이거야. 현대 모비스 순정 부품이고 정식 부품명은 훅 어셈블리 코트이고 제네시스 G70, G80, G90 등 제네시스 차량에는 비필러에 순정으로 장착되는 부품인데 금속처럼 보이지만 크롬도금이 돼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야. 장착 위치는 비필러 안쪽에 커버 측면 이곳에 이렇게 장착을 해줄 거야. 그리고 후크를 고정할 때 필요한 5mm 렌치 볼트하고 와셔를 준비하면 되고 후크를 보면 플라스틱 트림에 끼워지도록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데 그냥 니퍼로 잘라내고 후크 구멍이 있는 부분을 M5 0.8mm 탭 비트로 나사산을 만들어 준 다음 이제 B필러의 왼쪽과 오른쪽에 웨더 스트립을 분리를 하고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에어백 표시캡을 벗겨내고 캡 안쪽에 10mm 육각 볼트를 풀어내고 B필러 아래쪽 트링컵의 위쪽을 잡고 앞으로 당겨 분리를 한 다음 다시 위쪽 트링컵의 아래쪽을 잡고 앞으로 당겨서 분리를 하면 되고 분리가 된 트림 커버에 후크가 장착될 곳을 5mm 드릴비트로 구멍을 내준 다음 후크를 트림 커버 앞면의 구멍에 맞추고 뒷면에 와셔 볼트를 끼워 고정을 하고 분리된 트림 커버와 웨더 스트립을 원래대로 다시 조립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어때? 순정 제품이라 별로 이질감도 없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보이지 자켓을 걸어볼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편의를 위한 부품이지만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 이용하고 계셨다면 꼭 알아두시고요. 또 작은 부품이지만 새롭게 장착해보시고 좀더 고급진,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튜비요